자, 그러면 창을 어, 인스타그램이라고 치고 네. 800에 800... 한번, 아니, 음, 1080, 1080짜리 한번 열어보자. 상도는 네. 70, 70... 잡으면 되고, 나머지는 됐지? 자, 글자는 이제 처음으로 도구라는 데 넘어가는 거야. 네. 응. 원래 이제 다른 책들 보면 이거 쫙 설명하고, 이거 쫙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음. 이제 이게 조합이 잘안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필요한 것만 한다는 거지. 자, T를 꾹 눌러. 네.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네. 포토샵은 약간 약속이 있는데 안에 이렇게 점이 있는 아이콘들이 있잖아. 네. 누르면 안에 뭐가 더 있다는 뜻이야. 어... 응. 꾹 누르면 안에 뭐가 더 있어요. 비싼 것들이 뭉쳐져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 네. 자 이걸 한 줄로 볼 수도 있고, 네. 두 줄로 볼 수도 있고. 음. 자, 여기서는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T자를 T. 눌러. 네. 자, T도 꾹 누르면 안에 몇 가지가 있다. 가로로 글쓰기, 세로로 글쓰기. 그 다음에 글자를 쓰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글자를 쓰기를 하는데 글자의 형태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어. 이런 게 있겠는데 그냥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네. 얘만 쓰면 돼 그냥 얘두 개만 자 가로글 쓰기를 눌렀다 네. 그 다음에 도구 상자라는 곳에서 어떤 도구를 선택하면 요 놈에 대한 옵션들은 위에 나와 네. 여기 메뉴들에 얘 누르잖아? 바뀌지? 얘 누르면 바뀌지, 글자 누르면 바뀌지. 네. 자 여기서도 가로쓰기, 세로쓰기 가능하고 자 옆에 넘어오면 몇 가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것들이 있지. 이건 뭐야? 글꼴이 응, 서체. 네. 지금 내 컴퓨터에는 글꼴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 평소 에 작업을 하니까. 네. 어 여기 릭스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네. 내가 돈 내고 쓰는 거야. 네. 연간결제를 해서 폰트를 설치해서 쓰는 거고 네. 그 외에 여기 보면 나눔 이런 것들 받잖아, 가지? 네. 이런 것들 여기 다운이라고 된 것도 내가 다돈 내고 쓰는 거야. 네. 그다음 그 외에 이런 나눔들, 또뭐 배달의 민족 세 네. 이런 것들은 무료 폰트 네. 다운받아서 쓰는 건데 이런 무료 폰트를 받을 때는 별거 없어. 인터넷 가가지고 검색창 열어 그래서 무료 폰트라고 치잖아. 그러면 그런 거막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네. 그런 데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더블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되버리잖아 네.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네 노트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거고. 네. 여기서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 자 T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글꼴을 처음부터 안 골라도 돼. 글꼴은 대충 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되거든. 네. 자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해놓을게. 대충 해놓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 이 글꼴에 대한 옵션이 좀더 나오는데 어떤 글꼴은 옵션이 많은게 있고 어떤 것들은 없는게 있어. 응, 이건 없네. 영어 서체들은 보면 안에 글꼴들이 되게 많이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헬베티카 하나 골랐잖아. 네. 누르면 이런 게 나와. 어, 음. 얇은 거냐, 굉장히 얇은 거냐, 기준이냐, 굵은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네. 이 헬베티카라는 서체가 이런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나오는 거고 네. 아까 전에 처음 골랐던 이런 글자들은 이 안에 그런 게 없어. 음. 그래서 안 나올 뿐이야. 네. 만들어진 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음. 얘는 글자의 크기 폰트의 크기 네. 폰트는 단위를 pt라는 단위로 써 네. 근데 이 pt의 단위는 뭐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지 픽셀로 환산하면 얼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쓰는 거야 음. 그냥 크다 작다의 느낌으로 자그 다음에 요 음. 옆으로 넘어가면 스무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냥 스무스가 기본 옵션이거든 그냥 냅두면 돼 얘는 뭔지 알지 네. 정렬 정정적. 얘는 뭘까 그거는 그건... 글자 자체의 색깔. 네. 빨간색. 아, 글자 색깔. 응. 네. 자, 색깔 고르는 방법이 이렇게 고른다. 이 컬러 피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자주 만나게 될 거거든. 네. 지금 우리가 이걸 눌러서 나왔잖아. 네. 근데 도구상자에서 얘를 눌러도 나와. 음. 그래서 색을 고를 때는 항상 이게 등장할 건데, 네. 색을 고르는 방법은 첫 번째, 색조를 골라. 네. 이게 뭐지 영어로. 색조. 휴. 휴. 네. 응, 휴를 골라. 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뭘 고를까? 명도하고 채도를 동시에 골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색의 순도지, 네. 채도의 개념이야. 가로는, 음. 세로는, 명도는. 명도의 개념이지. 네. 응, 그래서 어떤 색조를 고르더라도 완전 왼쪽에서 바짝 붙어져 있잖아? 네. 그럼 얘는 무조건 무채색이야. 위쪽은 음. 무조건 검정색이야. 네. 근데 약간이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얘는 색이 있는 거야. 네. 굉장히 어두운 이 핑크가 있는 거지. 음. 찍으면 나오지? 네. 찍으면 나오지? 네. 네, 색은 이렇게 보여요. 음. 색조를 고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클릭을 하면 나오지. 네. 근데 클릭을 했을 때 느낌표가 뜨는 색깔들이 간혹 있어. 네. 이걸 누르면 느낌표가 풀려. 봐봐. 네. 나왔지? 네. 누르면 풀리지만 다른 색으로 바뀌어. 어? 이건 네. 무슨 뜻이냐면 느낌표가 나왔다는 말은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네. 혹시나 네가 인쇄를 해버린다? 이 색깔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를 좀전문용어로는 개멋이라고 해, 개멋. 네. 한국어로 개멋 아니다. 영어 개멋이라고 하거든. 네. 이게 색상이 표현 안 되는 영역이란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지하라서 음. 표현 가능한 영역을 비슷한 색깔로 골라줘. 네. 여기서 뭔가를 또 고르면 또 나올 수도 있어. 네. 응. 자, 그래서 웬만큼 색깔을 고를 때는 저 느낌표 떴잖아. 네.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출력. 인쇄할 거아니니까 어. 음. 응. 네. 그래서 색을 하나 골랐다. 오케이. 그리고 색을 고를, 고를 때는 어 주의를 안 하면 네. 밑에 그어 엄한 걸막 이렇게 눌러놓을 수가 있는데 색을 음. 고르는 방식이 달라져. 그지? 알기가 네. 힘들거든. 아까 전에 우리가 색을 고를 때 처음에 어떻게 고른다 했나? 색 조어부터 고른다 했지.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왜 그렇게 고르느냐 면 그렇게 배워왔어. 음. 어릴 때 유치원에 가면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고르잖아. 네. 기준이 뭘로 돼 있지? 색. 명도와 책을 고르는 게 없지. 네. 다 색상이잖아. 네. 그게 학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Hue, H 있지? 네. 얘가 색조로 기준을 나누는 거거든? 이걸로 학습화가 돼있어, 이게 제일 쉬울 거야. 네. 자, 색상을 고르고 명도, 채도로 고르면 끝. 오케이, 하면 색이 바뀌어져 있지. 네. 여기도 바뀌어져 있지. 네. 자,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딱 클릭을 해. 음. 그럼 글자를 쓸수 있게 나와. 네. 여기다가 뭐를 바바바바바바 쓰면 글자가 나오겠지. 지금 가운데 정렬돼 있네? 얘를 풀어도 돼. 왼적 정렬, 그럼 기준은 얘기가 되겠지. 자다 썼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엔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가거든? 네. 근데 그냥 일반 PC는 엔터가 숫자 키패드 끝에 엔터 하나 더있잖아 네. 그걸 누르면 끝나. 어... 종료. 네. 근데 노트북일 때는 종료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툴들을 한번 눌러버리거나 하면 네. 돼. 그럼 아예 없어지는 거지. 네. 근데 글자를 이렇게 바바박 쓰다가 ESC를 눌렀다? 네. 그래도 없어져. 음... 네. 종료가 되는 거지. 네. 개념 자체는. 자, 글을 쓴 다음에 여기 요놈 있지? 네. 십자로 돼 있는 놈. 음. 얘를 어... 무브 툴이라고 불러. 네. 뭔가를 마우스를 살짝 대면 보여주잖아, 그지? 네.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도구인데 네. 얘를 고를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잘 봐봐. 내가 얘를 제일 마지막에 썼지. 네. 얘 움직이고 싶거든. 음. 클릭하고 움직이면 아 움직이고 얘가 움직여. 어. 왜 그러냐면 요놈 때문에 그래. 여기 보면 레이어라고 돼있지 요만큼 네. 지금 탭이 요런 구조다 네. 이 만큼 이 레이어가 점층적으로 뭔가를 쌓아놨다는 뜻이거든 켜켜이 네. 쌓아놨다는 뜻이라서 제일 밑에 바닥 흰색이었지 네. 클릭을 했지 약간 하얗게 변하지 네. 회색으로 선택되었다 뜻이야 음. 근데 바닥은 못 움직여 잠겨져 있어 그래서 움직여도 안 움직여져 음. 못 움직인다 락 걸려있다고 나오지 네. 자그 다음에 요놈 봐봐 첫 번째로 우리가 썼던 글자거든 네. hk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예야 네. 선택이 돼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 어... 선택이 돼 있어야지 얘가 움직일 수있어 네. 이게 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랑좀 틀린 점이야 음... 일러스트 하고 파워포인트는 레이어의 개념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확실히 구분된 레이어 개념이 아니라 뭔가 위에 있다 의 개념이야 네. 그래서 밑에 게 클릭이 안되면 얘 뒤로 보내기 하면 되잖아 네. 그런 개념이지 근데 얘는 서로 물체를 한 공간에 계속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얘가 존재하는 공간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네. 그래서 그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손들못 되게 만들어놨어. 음.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를 클릭을 했을 때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대로 걔를 선택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네. 이게 포토샵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네. 뭔가 실크 작업을 했는데 반응이 없잖아. 엄한데 하고 있어. 아. 밑에 깔려 있는 거야. 안 보이는 데다 뭔가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 발견했다 어 이거였구나 하고 건드린 다음에 움직이지 네. 근데 얘는 안 움직여도 되는데 움직여 버린 거야 음. 그래서 실수로 했을 때는 항상 컨트롤 Z 네. 누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쓰는 거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글자 쓸때 옵션은 대략 봤잖아 자 여기 봐봐 얘를 눌렀어 네. 캐릭터 이게 글자거든 네. 패러그래프는 문단이고 이거 어려운 거 없지 네. 많이 봤던 거 아니야 네. 정렬 기능들. 그지? 들여쓰기 같은 거. 네. 거의 안 쓰는 기능들이고. 캐릭터 가면 봤던 게 있다. 요 놈은 서체. 서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 네. 얘지. 얘하고 얘 같은 거지. 그지?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글자 크기지. 네. 여기서 없는 크기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입력하면 돼. 입력하고 엔터치면. 네, 바뀌어. 음, 네. 평소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뭘까? 아이콘을 잘 보면. 행간? 맞아, 행간. 네. 두줄 이상 있을 때그 사이를 의미를 하는 거지. 네. 지금 두줄 이상 됐지. 네. 글자 크기에 비해서 행간이 좁잖아. 음. 그러니까 겹치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는 얘가 원래는 오토로 돼 있어. 네. 근데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뭔가를 건드려서 이렇게 바뀐 거지, 그지? 음. 자, 그래서 이걸 눌러서 내가 의미대로 숫자를 넣거나 입력을 하거나 혹은 요 아이콘 있지 네. 클릭하고 좌우로 비비적거리면 수치가 바뀌어 음... 공통이야 네. 다 이래 네. 오케이 네. 자 이거는 뭘까 이게 자간이야 자그간은쓸때 자간? 네. 이렇게 쓴다 이거 적용해봐야 안 먹어 굳이 네. 변화 없지 왜안 먹냐 자간을 선택을 안 했거든 네. 텍스트 툴로 이 사이를 좁혀야겠다 하고 클릭을 하잖아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돼한 어... 번에 다좁히려면한 번에 다 좁히는 거는 여기서는 안 되고 네. 그거는 요 개념이야 아... 커닝 네. 글자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공통적인 걸 넓히겠다 네. 이두 개가 좀 개념이 틀린 데 이거는 클릭을 해야지 조절이 돼 음... 네. 얘는 한 번에 다조절하는거 음... 자, 봐봐 넓혔지? 아, 네. 좁혔지? 네. 그럼 이런 거는 도대체 안제 쓰는 개념이냐 우리가 숫자 같은 것을 때 보면 네. 어, 글자 한 개가 좀 크기가 달라 이런 거 있어 봐봐 이거랑 이거랑 간격이 좀 틀려 네. 눈으로 봤을 때자 음. 필요 없는 거는 잠깐 눈을 이게 눈금에안 보인다 어, 네. 있기는 한데 음. 자이렇게 됐지 네. 자 지금 여기도 요거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보면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 이 사이의 공간이 뭔가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 뭔가 네. 더 넓은데 더 좁은데 있지. 네. 요거를 클릭을 하고 개별적으로 조정할 때 써. 이렇게. 음. 이렇게 할 때. 네. 지금 이것도 보면 이거는 꽉 차있지. 네. 얘는 네모라고 판단하면 네모에 꽉 차있고 얘는 여기 공간이 되게 많잖아. 네. 그러면 이 간격이 되게 넓어 보여. 사람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정상적인 넓이긴 해.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같은 공간이거든. 네.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넓어 보이니까 이걸 시각적으로 조절해줄 때 이렇게 좀 조절하면 아까보다는 어떻게 돼? 정렬돼 보이지? 네. 요런거 알겠어. 음. 굉장히 세밀하게 이런 걸 네. 맞추고 싶을 때. 그 외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알는 이걸로 쫙쫙 조절하면 되겠지. 네. 그냥 벌려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글자를 약간 모아놓는 게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로 버려요 한국말인 경우에는 한국 글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어, 띄어쓰기가 있는 나라 말이 있지 네 띄어쓰기 있는 나라말응 영어 또한국 또. 한국. 또 어, 없는 말 없는 말막 아랍어 이런 거 일. 맞아 일어하고 아랍어하고 1호.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지 네 그런 경우에는 요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 근데 띄어쓰기가 있는 나라 말들은 이런 걸 적용하면 이 단어 단어 단어 단어가 탁탁탁탁 붙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읽기 쉬워져. 음. 이게 좀 넓으면 읽기가 어려워지겠지. 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문장이 아니고 한 단어다. <웃음> 그러면 내가 뭔가 를탕탕탕탕 탕, 탕, 탕, 탕 건너뛰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 네. 그것도 쓰면 되지. 음. 제목 같은 거. 살짝 살짝 사이를 벌리겠다 하는 의도가 있으면. 요놈은 이놈이 장평이야. 장평. 네. 장평. 자, 얘를 한 95%로 하면 어. 네. 위로 아래로 찌그러지지, 그지 네. 얘는 110 하면 길어지지. 네. 자, 이거는 위아래 조절하는 건데 잘안 써. 음. 이렇게 하면 글자 크기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네. 얘만 써. 장 장표. 얘가 장평이야 네. 얘를 원래는 글자 모양이 이랬어. 음. 근데 내가 얘를 이쁘게 네. 만들라고 네. 평소 때는 이렇게 쓰거든. 네. 응, 그래서 약간 줄어든 거야. 음. 숫자로 하면 잘안 보이니까 한번자 원래는 이런 상태잖아. 그치? 네. 그리고 이 정도의 느낌이야. 글자의 어? 원래 느낌이 네. 이 정고디기라는 거또 네. 다른 글자 해볼까? 음, 이런 거 해보자. 네. 배달의 민족 주화체라는 게 있다. 네. 자 글자의 자간도 없고 이제 기본 세팅이고 장평도 기본 세팅이야. 이런 느낌이야. 네. 그런데 여기에 글자의 장평을 한 95% 한 정도 줘 네. 얇아지지. 네. 그다음에 글자의 자간을 조금 더 좁히면 더 붙지. 이런 음.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응. 그래서 지금은 몇 가지 글자를 안 해봤는데 이게 글자마다 약간씩 느낌이 다르거든. 네. 네모 칸을 가득 채우는 어떤 서체도 있고 가득 채우지 않는 글자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가득 채우지 않는 일반적인 글자를 썼을 때는 기본 배값에 자간을 안 주고 쓰면 되게 촌스러운 글자가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체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네. 서체를 고르고 난 다음에 이런 기본 세팅을 한 번씩 만져주는 것도 이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음. 그다음에 요거는 굵기, 티가 안 나는 글자들도 있어. 네. 일부 글자는 굵기, 티안 나지 별로 네.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기울기 네. 응. 요 뒤에 있는 것들은 크게 의미 없다 요거는 영어일 텐데 어,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하기 아... 이거는 어, 소문자 있지 네. 소문자도 대문자로 바꾸지만 크기는 유지하기 네. 크게 의미 없지만 이런 거지 자, 대디라고 썼다 다대문자 대문자인데 대문자 소문자 크기로 표현한다 네. 그러면 이중에 한 놈이 만약에 원래부터 대문자였다고 치면 네. 다대문자 다대문자지 네. 요렇게 되겠지 아. 요런거 할때 쓰는거 네. 한국어 할 때는 표현 안 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거는 자 얘를 위첨자를 만들어 주는 건데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보통 써 긁어서 위첨자 그러니까 2의 제곱승뭐 이런거 표현하고 싶을때 있잖아 그지? 뭐이렇게 네. 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래참자 네. 표현하는 거고 밑줄 중앙줄은다 중알겠지 네. 이 밑에 있는 거는 싸그리 필요 없다 음. 몰라 된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글자의 옵션들이다 요걸로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음. 라고 보면 돼 요거는 이제 문장 한 줄일 때는 그게 이해 문장이 아니잖아, 지금. 문단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의미 없어,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사실 이 글자 설명할 때 되게 뻔한 건데 설명하기 되게 귀찮아, 나도. 어, 너무 뻔해서. 근데 한 번이라도 이 글자에 대한 것들을 만져보지 않는 커맨들이 있어. PPT도 안 써봤던 커맨들은 몰라, 이게 뭔 소린지. 그래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넌좀 이해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받을 거야. 네. 하나 프리픽 사이트 가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어니 네 좋아하는 평소 때음 명언 같은 거 있어? 명언이요? 응. 명언. <웃음> 명언 우리 문구 한 장짜리